코로우 바이 투게더 여러분, 예 네. 네. 네. 이번에 여러분이 할 투두 미션은 바로 도전 한음절 릴레이송입니다. 이게 예요 도전 네. 한음절 릴레이송? 한 글자씩 부르는 거 아니야? 한 음절씩 릴레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음절이면 이제 하나야. 약간 아. 버려진 날 찾는 걸 보는 것까지 버섯까지 가한 음절. 아. 버려진 날 찾는 농구 원닝. 어렵겠다. 맞아요. 멤버들이 한 음절씩 이어 불러서 후렴구를 완창하면 성공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방금처럼. 네. 머리에 뿌리소사 어, 이렇게 말이죠 순서대로 가요. 두. 머리에 뿌리소사 머리, 머리에 뿌리소사 이렇게 가요. I love 머리에 뿌리소사. 삼십 분이 제한 시간 동안 세 곡의 노래에 도전할 수 있고요. 세곡 모두 성공하시면 포도알 스티커 다섯 장을 드립니다. 와, 야, 이거 오. 금방 모으겠다. 이렇게 열장어떤가나요좀 천천히 하게, 아니, 좀 천천히 하래. 이러다 또열 여름 오기 전에 갈 수도 있다. 습니다 <웃음> 자, 그럼 도전곡을 뽑기로 뽑아볼까요? 불안한데 아, 도전곡이, 아또 있어. 도전곡이 또 있어 아, 네. 그래서 다 저희 노래예요? 아니요, 다 가수 분들 노래도 섞여 있어요 오, 매우 아, 우리 노래 너무 어려워 좀 느린 아, 거군요 범규가 제, 뽑아보세요, 범규가 뽑아보 제가 뽑아도 돼요? 불안하군요 스탑 해주세요, 멤버들 스탑, 스탑, 스탑. 스탑. 뭐야? 아, 음. 아무나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이거 후회 없죠, 다들? 네, 네, 가운데 괜찮아요, 안좋은하면 형탈 우리 케덴도 가수는 거 뽑지 말자 아, 나 이거 몰라 <웃음> 나 이거 잘 몰라 잘해라! 이 노래를 한다고 찬인 안 음, 어, 이거 쉽겠네 나, 나를 비롯하지는 마. 마 어, 쉽겠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아, 아, 자, 어. 순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요 네어 아, 근데 나이 노래 잘 모르는데 순서님들아, 갑시다 뭐 중요합니까? 이 노래를 이야. 몰라? <웃음> 잘 몰라요. 자 하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도전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하나 둘셋 도전. 그럼 지금부터 30분 시작하겠습니다. Yeah. Yeah. 잠시 바보야. 뭐예요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도전 바로 도전도전중다 사실 때마다로 생각을 하면 쉬워요. 나 아, 아, 노래를 잘 몰라 갖고 그 다음 가사를 미리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 네, 그다음 네. 가사까지 그래, 보시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준비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오케이 셋, 도전. 이. c 나, 잔인 나, 잔인 나, 자, 나 왜? 그 틀렸어? 하지는 마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 제가 쓰레기 이거 포도하이 다섯 개 포기할까요? 야 잠깐만, 첫 수만 넘옵다 잠깐만, 여기서 열줘요. 시작! 시작. 이여 나를 욕하지는 마 그래 이 그래 그래 여기까지 해보겠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 잠 정말 내가 멤버들 너무 귀엽고 사랑한 거 같은데 가끔 이때 너무 귀여워. 할수 30분이면 할수 있겠다. 30분 안에 세 개를 해야 돼요. 아, 세개라는 <웃음> 거예요? 자촌, 자촌, 린탑 이지는 너, 내 삶은 너, 내하하하 아, 야, 왜 그래? 아네, 야, 진짜 거기 다 왔다 진짜, 야, 야, 잘해. 한 번만 야, 장족에 발전 날아리 근데 이거 근데 오늘 어디까지 하는 거야 야, 이거 그냥 다싸다쌉이다 뒤에 가서 모르다닝아 우리 괜찮아게 한글 읽으면 돼형 채워야 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아해 나도 몰라, 그냥 윤준이 형 한강 안 보낼 거야? 그래. 야 빨리 하자 야 빨리 하자 <웃음> 겨울에 보내야지 줄테니야돼 아, 말해야 돼인여라지는거내다아야 <웃음> <잔인하여 웃음> 응, 응. <웃음> 괜찮아 야 바로 바로, 바로 할까야 <웃음> 괜찮아 아, 왜이 못해 아, 자 잘해. 하나 둘셋 <웃음> 너내 사랑을 너는 내 안에서 어지 않을 거야. 슬픈 인간 까지 껴보히 야! 야. 야. 아, 그다끝난거 아니야, 끝난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어, 어, 어, 아, 끝났 오케이. 오. 이거 한두 번만 성공했으면 참조야 이거 바로 뽑아야 될것 거야 시간이 없어. 야, 야 바로 해. 야 카미카이 뽑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캐덴도 아, 아, 이런 야. 것만 아면돼 진짜. 아이것만 아, 맞추는 게 아니야. 세 개를 해야 돼. 세 개를 해야, 해야, 해야 네, 돼. 두 개, 두 개. 삼십 분 만에. 지금 몇 분이었어? 딕스티오 캐덴. 이거 사 분에 당상대해 너를 기다려. 괜찮다. 야야 이거. 야야 벌스가 아니라. 괜찮다. 야야야이선 솔직히. 러너를 어떻게 하지? 이거 싸비니까 어차피.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 하나 둘 셋. 일단 도전. 도전 두 점. 이게 쉬우니까 우리 브랜데 네 영원히 이 되죠 <웃음> 이 이게 빨라야 돼네 <웃음> 영원히 되죠, 되죠. 어, 원, 원, 흔들여 원, 다 되죠. 아, 자, 아, 아, 한번회봅시다 네, 아, 와 네, 영원히 되죠 네, 불, 불. 불. 이 이름이지 죄송합니다 <웃음> <이 진짜 웃음> 다시 와 네, 영원히 되죠 네, 일불러 아니! <웃음> 아니, 내영이되아 아니, 면정화니내 영원히 되죠 내 이름 불러줘 불러 이렇게 우리 아그 정이 원래 그거니 원래 아 그거야 니아 그럼.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그 <웃음> <되죠. 내 이름 웃음> 아니 좋아 좋아하고 네. 근데 이거 네. 저희 다 가사 아니까 저희끼리 보고하면 안돼 가사 아니까 어차피 도다 당장에 지시봉 빼드릴게요 네 도전 야저보 야 마. 도전 네. 어둘셋 네. 네. 그, 네. 도전 도전 자 우리끼리 네. 보고 해요네 허우 에브 빼 r 테테 테이프 테이프 Run away, baby. 프테이해 테이프 테이프 해, 해프 테이프 테 말 해줘야? 야 이거 너무 어려워 w a n n stay 잠시만요 어... 포도알 하나 희생해서 바꾸자 이거 안돼 이거 진짜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부자, 마지막 부자, 한 번만 해봐 두달 해보고 안, 안, 되면, 되면. 안, 해. 돼. 안 돼. 면안될 <웃음> 10분 남겨두고 바꾸라아 <웃음> <야, 웃음> 이게 안 돼요 두고 그래. 요두달한번 아, 한, 해보기만, 해보기만 해봐 할수 있어 <웃음> 해보기만 해봐 그럼 우리 한개 너무 아까워 해보고 아니 다섯 개를 얻을 수 있어요 한 개를 희생해 잠깐만 형은 지금 포도 땅이 중요하지 않아 형은 이거 하고 말 거야 해보고 가망이 없으면 바꾸자 오케이 지금 해보고 딱번 트라이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안 되면은 당 강... 오케이 포두셋 고전 세삼사 네서 f o r e t r u n away baby 저저 네. yes. 아니 아빠막막막막막막 못해 못박지야야가야아 잠깐만 빨리 포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려 버려 버려 버려 버버 약 잡아. 박자 상관없죠. 어. 음. 그런 규칙 없었으니까 박자 무시하고 하 아, 그게 해볼, 그래. 그러니까. 잠만 우리 포트 팔았는데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너냐 형 저희가 지금 봐봐요. 막 포에보 뜨게 이런데 약간 흐릿시켜 바니까 좀좀 약간 사람이 좀흐릿진단 말이야. 어. 그냥 포에보 되게 나오고 내 캐릭터 박자 그다무시하고말해 버려. 그냥, 그래 다 무시하고 그냥, 말해보래, 그냥. <웃음> 야, 박자 무시하때보 네, 막... 나... 나... 막... 아, 박자 무시하고 해. 텔레비전 보지 마. 아, 너네 진짜 무시. 도자. ML 듣지 마요. 그냥 저희끼리 해요. 안 막지 마.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r u n away baby t a k e u a hey j e p y head to yes i n e d no no 야, 미안해! 미이해 미안해! 미안라 미안해! 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우리 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 빨리.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해미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야, 형그랬아이 뭐야? 아이야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아이아이아 이게 뭐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이아 이게 뭐야? 아이야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야아 이게 마야아이야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전야아 이게 뭐야? 아이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 이거 외우자. 예. 다 잠깐 다야? 마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네 술잔. 예. 자바 보니 보니 그만야다마다게야 해보자. 그 마셔 마맞마게요하 네. 마셔 마셔 마셔. 오케이 도전 도전 할게요. 그냥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마요 어서해 나봤을때걸렀어 마저마저마저 마, 저, 아. <웃음> 이렇게 다 언제나 마진호 이 게임 이 게임 포기해도 되나요? 포도 스티커 하나 빼고 체인지하실래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세개세개 바꿔 바꿔 바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뭐, 어, 아까 받는 걸세 개로 바꾼다. 아. 받는 걸세 개로 바꾼다고요? 아. 걸 바꾼다고요? 네. 야 그래 억기라도 하자. 여러분 찬스도 뽑으실 수 있어요. 어 찬스 왜왜 이제 하세요? 말 <웃음> 아, 아까 저기 줄거할때 음, 지금 저희 15몇분남 5분밖에 안 남음. 았 그럼 지금 네. 뽑으실래요? 네네 당연하죠. 시간 연장 이런 걸할수도 있겠다. 예, 어, 차라리 네. 시간 연장 여러분 아 진짜 뭘, 뭘. 아, 아, 이거 <웃음> 이거 저희 다뽑을거 편지 편 이거 저희 눈 아, 너무 타, 없는 거 아니야? 야. 보여줘요, 카메라에 자 솔레이트 찍겠습니다 <웃음> 약간 선배님 진짜. 찬스 이런 건가? 뭘 뽑은 거 아니야? 꽝 다음 기회야 아, 우리 눈 너무 없는 저, 거 아니야? 저 하나 지금? 더 뽑았거든요? 이거 펼쳐볼게요 네. 어, 야, 어 이거 괜찮아 전부 했데 필살 눈물 근데 막 소리 꺾네 아아아아아아아 끊는거 하지마 혼자도다아 애초에 아, 아. 에아 아가 하음절이야 잠시만 잠시만 그거 아니야? 뭐님 뭐님 뭐님 또 이런 거 아니야? 원해 많이 많이 이거 괜찮아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투네남물네 차가 음숭 일 타! 일 타! <웃음> 뭐야! 둘이 아, <왜>? 밖에어 <웃음> 너랑 왜 잘을 해? <웃음> 형이 너무 느껴야 <늦게> 했잖아요 <웃음> 집중하면 할수 있어 집중하면 <웃음>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정말 우리 멤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구나 <웃음> 몇분 남았죠? 이거 할수 있어 10분 뛰어 <웃음> <웃음> 됐다, 그냥 포기 할까요? 그냥, <웃음> 그냥 이미 그랬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웃음> 편한 마음으로. <웃음> 그래. 그래. Let's, go. Yeah, yeah. 도전. Let's go! 도전! 다! 가! 가! 가! 원이! 마이 마니! 마니! 마니! 하하하하 아, 오케이 오케이 많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감 잡았죠? 감 잡았죠? 어못 잡았어. 오케이 도전 많이. <웃음> 도전, 도전. 할수 있어. 도전. 집중만 하면 돼. 애할수 있어.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 오. 도전. 도전. <웃음> 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자, 집중하세요 다. 낙기 올리고 있어. 눈 크게 떠라. 여기 사람 되겠고. 네. 있다. <핏다>. 있다. <핏다. 웃음> <웃음> 도전. 도전. <웃음> 도전. 가사 너무 귀를 아, 붙일 네, 없어 도장 우리끼리 더잘 봐야 돼 근데 그쪽으로 붙여줘요 다음 그룹으로 좀 붙어봐 형한테 네. 피땀눈 좋아 좋아 좋아 내마 얘들아 <웃음> 네, 오케이, 오케이. 제은씨 멘탈이 나을 때 됐거든 한 번만 이거 한번한번한번 네, 한 번, 한번 집중하고 집중 집중 도장 도장 우리가 아, 얼마나 어. 우리가 얼마나 연습형 아이돌인지 보여주자아 하나 둘셋 도장 네. <웃음> 피땀 눈물 네 마치 마춤 해다오 마이 다가저가하자둘셋부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30분이 지났어요 포도알 두 개라도 걸고 계속하시겠어요? 근데 그럼 저희 빚지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원래 다섯 개 걸려 있었잖아요. 그걸 두 개만 하겠다고요. 야두 개라도 두 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야 근데 그래. 난이 곡은. 자신이 없다 to ask him. It doesn't say, I'm pug. I g u e 니 s I'm sure you're s 시간이 없어, 바로 도전해 아 a y I g e 다른걸 먼저 하는 게 want to 그 e t out of the 얻자 하나, 둘, 셋 n t want t 됐어. 오늘 녹화 끝내지 마. 오케이. 안안가 do it. I d o o n 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노래, 근데 한데, 저 이거 잘 몰라요 저 이거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나이는 숫자, 숫자 마은진 가슴이 뒤는 아, 가슴 뒤는 아 가슴 뒤는 먼저 불러주네 한번 어떤 노래인지 불러주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온 슬프면... 아 야, 이거 나 박차 모르겠다 요 우리 생활 연애는 야야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글자 네, 맞추는 맞아. 게임이니까 자, 자기 글자가 파란색이 색칠되고 그러니까. 있다. 네, 네. 그럼 키스가 색칠한다. 색칠되는 건 고기 느리니까. 맞아, 맞 <웃음>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이게 그나마 제일 찔수 있는 아니야? 물잘모르거든요 그냥 색칠되면 말할게요. 한, 두, 세, 도전. 도전, 도전. 야, 이건 뭐래 모일까? 그냥 마음 편하게 네. 계속 도전하자. 자, 이재는 더 이상 제품이 일한영왔다. 피스 자러는 선택. 혹시 찬스 써드나요? 포도알 두개 남았죠. 하나 걸고 하실래요? 와 진짜 거덜털이다. 할수 있다. <웃음> 야할수 있어. 야할수 있어. 잠시만. 찬스에 뭐가 있죠? 혹시? 일단 먼저 속도 조절이 있고요. 어속 속도 조절이요? 속도 조절? 자속 속도 속도 조절했는데 두배 되면 어떻게 해요? 꼭 체인지도 있고요. 야 하자. 그냥 하자. 야 하자. 야야 어디야 어디야. <웃음> 야, 야, 왜 그래? 왜 그래? 야, 근데 있어. 여기서 속도 조절이 바 아니에요, 이거 아, 뽑아요 속도 조절이 나오면 바로 끝낼 수있습니다 야, 야, 야한 아, 번만 더해보자한 번만 더한한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고 희망이 보인다고 슬픔이요 거기만 잘 넘어가면 돼 자, 자, 자, 자 야, 그냥 박자 생각하 마. 보이면서 바로 이거 한나두 셋, 오케이. 셋 가슴이 뒤로 가면 돼 이는 더이 아니, 친구야 친구야, 음을 맞추지 말고 글자를 맞추라고 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어, 야, 포가야, 야, 야, 야, 어, 야, 야, 친구야, 친구야 모르게 말리면안돼 제가 형 얼굴 봐, 아이고 잘할수 있지? 하나, 둘, 셋, 도전 내가 보면 뽑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뽑는 게나빠니까왜 이렇게 <웃음> 자, 다들 모여요, 모여, 모여. 야, 이러면 될 거야, 이게 더 많아 진짜 이게 가까이서 보면 달라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 내가 수빈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바로 들어가니까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왔다! 걸! 한, 펀! 인! <웃음> 형! 형쓸 맞네요 그지아 그러네 <웃음> 뽑아요 오아요뽑 okay. 네, 문제가 여기에서 느리게가 나와야지 좋은 건데 다음 곡 나오면 바꾸이 나도 그냥 바꿔요 우리 그래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곡 바꿔. 다음 곡 나오면 <웃음> 와 <우와>, 드디어! <웃음> 드디어! 좋아 좋아 속도 조절 아, 한 개라도 얻자 <웃음> 우리 와 진짜 막 진작에 <웃음> 이랬어야 돼 하나 하나 할랑 <웃음> 걸고 어 이게 몇 배속이에요? 어? 두배 정도 느리게 할수 있나요? 0.8배속으로 틀어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에게 오케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너무 쉽게 보셨는데요? 에게 <웃음> 하나 둘셋전얼마원일거야이 하나 이숫이 뛰는 페로가늦폐는은아왜 이리 못해 야 누가 틀렸냐? 야 근데 너무 아, 너무 느려진다아가 뭐야? 당연히 아, 가 아니 그 말라니까? 야, 음마 무너음 너무, 너무, 너 예, 야야, 예, 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야무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치고 <웃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치고 나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80% 느리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안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고고고고, 너무, 너무, 너 물이의일이야 다가올사람 부렸지 않아 모를 하지야 아아아아아아 내가 많이 아 눈물 난다 와 <웃음> 진짜 자 그럼 코드 하나 드릴게요 야 아무나 붙여 아무나 붙여 이이이 걸로 시작했으니 제 걸로 붙일게요 아종개 그래 이게 어디야 네. 아 진짜 우리 너무 못한다 마이크가 필요한거야 자 두둑 두 해야지 해야지 두둑 두둑 아. 해야지 오케이 자자 자, 다음 라운드 넘어갈게요 두 아, 좋아 좋아 자 이번 두둑 미션은요 바로 배속 댄스 마스터입니다 아, 오, 했죠. 쉽지 쉽죠 쉽죠 몇 배속까지 에이, 나오죠? 10점. 이 배속부터 0.5배속까지 섞여 있어요 아 네. 맞다가 쉽지 쉽지. 뭐군요. 여러분의 노래를 다양한 배속을 섞어서 재생해 드릴 건데요. 실수 없이 마무리하면 성공입니다. 당연하죠. 네, 오케이. 한국이 네, 아닌 거죠? 저희 이거 아마 바로 끝날 거 같은데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도, 도토리 30개 걸고 하죠. <웃음> 도토리? 아 도토리 아닌가? 포도알. 포도알. 포도알. 사람 네, 하겠습니다 바로 봅죠다 공명만 얘기해주면 바로 <웃음> 짜리 잡겠습니다. 춤 같은 건, 와. 어, 안 되죠.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고쉽다 솔직히. 좀더 들어가세요. 나는, 블루오인지 나온 노래, 노래를 <웃음> 틀릴 것 같긴 한데. 할수 있다! <웃음> 할수 있다. <웃음> 열기 가져가자. <웃음> 우리 글로벌 슈키야. 그만해. <웃음>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으. 야, 침착해, 침착해. 어, 뭐야? 어, 잠시만 뭐야? 아봐나 뭐야? 에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진짜 너무. 너무들 하시는 거지. 다 에이. 에이. <웃음> 아그들랑팔목에 쳤어 <웃음> 어 복싱 옆에 복싱 옆에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누가 <웃음> 누가 <웃음> 아직 거대기 원미를 <머너머로> 나를 찼어 <웃음> 뭔지 알아 야 이거 너무하다 <웃음> 이배속을 약간 재치있게 0.6배속 이렇게 해줘야지 1.6배속 이렇게 해야지 진짜 2배속을 돌려놓으셨네 <웃음> <웃음> 네, 어, 정말. 어, 네. 저, 저이 정말 저 저희 춤이 입에서 그렇할 수가 없는 춤이에요. 1.5 등급입니다. 현재 5 레벨 단계인데 포도알 차감하시면 더 쉬운 레벨로 재생해 드릴게요. 다른 곡으로요? 같은 곡으로요. 아, <웃음> 아 <웃음> 이거 네. 너무 똑같이 근데, 근데 우리 안무 중에 안, 안 빠른 게 없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 음, 방법이 없어. 그나마 구사삼이 <웃음> 제일 마, 만만하긴 한데요. 포도알 차감하고 4 레벨 해보시겠어요? 그럼 다섯 개. 그리고 그냥 발라드 곡을 주세요. 사는몇 개가 차감되고 3은 몇 개가 차감되네 한 알씩 줄어들어요 4단계로 가자 10개만 있으면 룰렛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 회복 안 내면 3단계 그 네, 4단계고 4단계, 4단계 하겠습니다 우리 4단계 4단계 진짜, 두 배속을 정말 두 배속을 했 야야 안무를 어. 이거 정확하게 한다 생각하자면 박재에치는 생각 어, 이거 스리 초는레치고 없어요 3, 2, 1, 레츠고 아이고야 아 벌써 힘든데? 아고멋 어. 어. 어, 한참 아래도해도좀어다할수 아무래도... 있다 할수 있다 이때 빨라지겠지? 갈수 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저 자랐지. 자랐지. 자랐지. 아, 고 있어. 고 있어. 빨라, 빨라, 빨라. 야, 진짜 인정하나요 이거? <웃음> 인정입니다 와아아아아아 룰렛 돌릴래요 약간 우리 춤 배속할 때 동작이 힘든 건 힘든 건데 대형이 힘들잖아 어. 야, 동작할 룰레. 때 빠르면 괜찮아 유동할 때 빠르면 룰레시 생각 안 되나요? 작구나 <웃음> 귀엽다. 아, 우리 들을 수 있긴 한데 열 개짜리라 그런가 모모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 들고 있을 것 같은. 이거 주세요. 젤리 타임. 릴레이, 릴레이 애교는 릴레이. 뭐죠? 한 어, 번씩. 한 세트랑 어. 모모 뭐가 있어요? 단체 어. 귀요미송 릴레이 애교 이런 거 있는데요? 와 진짜. 한번에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풀겠습니다. 네, 치킨 치킨. 이상한거나면딱 떨고. 하나 둘셋 뿅. 치킨 치킨. 이상한거나면딱 떨고. 만원받습니요 <웃음> 아, 젤리탕. 젤리탕, 젤리탕. 와. 또 이렇게 젤리 선물을 또 방금 반체귀율이손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죠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뭐야? 진짜 아니, 넘에서 그래. 넘어갔네. 어, 그렇죠.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굉장히 그렇죠. 억울합니다. 이 카메라 이거 판도 한번 안요 카메라 감독 아, 정말. 잘못 <웃음> 타이틀려요 진짜 알았다. 이렇게 가르키지. 아니, 한번 여기서 저돌일까? 그것도 괜찮다. 아 정말 근데 진짜 들리네. 아니. 아 정말 억울해요. 근데 네. 정말 정말 공정한 게임 을 원하신다면 제가 젤리타임 포기하 돌릴게요. 네. 돌려? 그렇습나. 아. 다음은 저들. 나안 돌린다. 아못 보겠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그거, 그거 있잖아요. 혹시 아저 지림 있으시면 지림. 아 지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근데 젤리타임 진짜 걸렸었어요. 카메라 확인. <웃음> <화면이. 웃음> 나 <웃음> <야>, 그냥 하자. <웃음> 그냥만도해 주세요. 그냥 하자. 아아 아, 그래. 아, 네, 네 이게 몸은 이쪽으로 가 있었는데 가리키는 건 그러면은, 거. 거. 그러면은 깨끗하게 다고 아, 아, 한번 아, 더 할게요. <웃음> 진짜 깨끗하게. 진짜 저도 째리타임 포기했잖아요. <웃음> 한번도안 하면 <웃음> 제가 결백하게 손으로 돌려볼게요. 쌤인 거죠. 그럼 돌림판은 저희가 들고 있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진짜 할게요. 제대로 진짜. 핫도그 쓸때 걸어놓고 오, 김주설 오, 그렇 오빠 원래 펠리타임이 이거 아, 스티커 누구? 누구한테 가지고? 태윤이 것부터 다 붙이는 걸로 할까요? 저 있어요, 저게. 다음은 좀 쉬어가는 미션입니다 어? 이번 미션은 바로 파트체인지 댄스마스터인데요 쉬어가는 타임이라 는데왜 댄스가 나오지? <웃음> 이름표를 뽑아서 해당 멤버 포지션의 안무를 추시면 됩니다 첫 도전에 바로 성공하면 포도알 8개 재도전 할 때마다 포도알이 2개씩 깎입니다 아우 아, 안쓰는데? 잠시만 아니야 할만해 아,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 어. 제발 다잘 뽑아라 네, 네. 야 이거 쉽다면서요 할수 있어 아니 할수 있어 왜왜왜 쉬어 쉬어 그러면. 너무 쉽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이름표를 뽑아주세요 진짜 우리가 쓰는 이름표네 뽑아야지. 나 남는 거하나만아 제발 내래야 제발. 와. 왜야? 연준? 대박. 왜? 아 오. 연준이야, 연준이야. 태현이 태현이야. 와. 범규 휴닝카이. 수빈 범규 휴닝카이. 야야야 우리들은. 오. 와 대박다 수빈이야. 아태준이가 이겼나? 야. 야 누가 속이야? 야 내가야야. 저 수빈이었어요. 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니, 우리 깨끗하게 하자 <웃음> 나랑 연준이 형이 걸렸어야 됐는데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 깨끗하게 하자 <웃음> 하나 둘셋도전하네 둘 <웃음> 야 어디냐? 야, 나 어디로 가야 돼? <웃음> 야, 나 어디야? 이거 안 돼, 왜나 했는데? 자, 저희께 작전 타임 주실 수 있나요? 야, 야, 야, 야 슈니카야 응. 처음에 이거 위용, 위용, 위용하고 어디로 가냐? 오. 자, 모여볼까요? 뭐 모여볼까요, 뭐 이거를? 여기 카운터를 세면서 맞춰보자 응. 한번 맞추면 바로 할수 있어요, 멤버들 야, 아니면 자기 파트 원래대로 하고 그 사람을 보자 파트인 사람이 얘기를 해주자. 만약에 번경 파트인 번규 형이 범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냥 무조건 붙여 네. 센터인 사람은 무리리 어, 마르드죠. 자, 그냥 연습 연습. 응. 자, 저... 아니, 멤버들 지금 한 번씩 보면 다알수 있지 않나? 아는데 몰라. <웃음> 그거 보고 하자. 말... 말해줘와 슈라 추스, 전사와 악마 두 줘. 전...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하고 갑시다. 그렇지만 하이하고. <웃음> 다시 가볼까요? 네. 네. 네. 아 엔젤 대비 어려워. 안무가 거의 없어. 공유 <목소리> <봉지, 목소리> 왼쪽으로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네 좋습니다. 맞아요. 밑 뒤로 가요. 맨 뒤로. <목소리>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맨 오른쪽. 왜 내가 여기 있죠? 형 여기 있어야 돼. 안들어 들어가. 이거 들어가? 네. 들어가. 이거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수빈수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수빈, 수빈, 수빈, 나와 수빈이 나. 수빈이 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야, 내가 어디냐? 이쪽으로 가고 야, 내가 여기다 잡고 안쪽으로 가지 안쪽으로 가지 안쪽으로 가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그 내가 어디로 가? 야 여기 맞맞아 앞으로 축가면돼그래 오른쪽으로 가맞아 <웃음> 아, 뭐야, 이 이렇게라도 해야 될거 같아 왼쪽 그대로, 그대로 뒤로 가면 로 쓰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면돼 그래, 말해줘 그대로 쓰면 돼. 돼. 뒤로 가면 돼그 <웃음> 어, 고맙다. 아, 들어와, 가야. 들어와, 친구야, 들어와, 친구 아, 들어와, 친구 들어와, 들어와, 친어와로가야 들어와, 친야야 들어와, 친구야. 들어와, 친 다 앉아 앞에 아니, 앉고 맞아 앉고 우리, 앉고 우리 다 맞고 다 거. 맞아 다 맞아 다 어, 맞아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번에 맞아, 이긴 거야 지금 맞아 지금 맞아 다 아, 잘하고 아, 있어 잘하고 있어 왜 이번에 네가 이번에 이기는 내가, 거야 내가, 이번에 내가, 이번에 좀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 너 앞에서 해야 지금만 아, 그냥 그래. 나랑 손 잡고 나랑 손 잡고 튀닝칼 튀닝칼 나랑 손 잡고 손잡 그렇지 이제 뛰지 어 뛰고 뛰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벽 잡고 벽 잡고 벽 잡고 너, 맞, 너 맞고, 총 맞고, 총 맞고, 총 맞고, <웃음> 안고, 평, 밟고, <웃음> 하고, 야, 그냥 여기가 수축이 네. 있어. 앞에, 앞에, 앞에, 저 갈게요,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경규야 그렇지. 세민 그렇지, 최상 네, 네, 어,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우리 빼는 우리 네. 쪽. 네. 어, 너잘한다 야, 야, 야, 나 어디야? 형 이거 제일 기예요. 번에 여기 바뀌고 있어, 바하고 있어. 우리 맞아, <웃음> 우리 이거 맞아. 맞다, 맞다. 버텨, 맨내 쪽, 그래, 그래, 그렇지. 맨 터지면서 <웃음> 거기 그냥 앞으로 축 가면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정경센터 아니구나. 수빈이 네, 맞아, 수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수, 맞아. 맞아. 이거 수빈이 센터야, <웃음> 수빈이, 수빈이. <웃음> 좋아, 좋아. 내 쪽으로 걸려, 아 맞아. 아, 아 죄송. 해 야, 우리 단번에 통하했는데 앞으로. 하데. 앞으로. 앞으로가 맞았시민이나가 환경 계속 왼쪽에 있으면 돼. 어, 드리 봤어. 그냥 그리 는 진짜 이게 뭐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야 너무 힘들다야. 이것도 그대로 하다가 왓슈라이트슛 때. 일단 바꿔 한세명서 명에서 어. 바꿔, 세 어. 명에서 바꿔. 그렇지. 어. 에이 너 맞아. 번 센터야?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번경 번경 와형 센터야, 나 센터야. <웃음> 형아 센터. 들어가 이거 맞아 이거 센터, 이거 맞아. 뿔만들어, 뿔만들어 이 이거 하지 말고. 아니 너무 나 머리 머리. 야 잘한다. 야야또완벽해지 야, 야. 야. 진짜 야, 수고했다. 됐죠? 이번주에 잘했다. 두. 진짜 <끄덕> 끄덕끄덕 해주시면 시 <봐주시면>. 진짜 잘했다. 완벽했 <끄덕> 우리 <끄덕> 아. <끄덕> <그리고 끄덕> 야, 이거 야 이랬다. 잘했잖아. 못년채 해가지고 와줄래. 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들 성인 다 되고 나서 맞을까. 그럼 태현이걸 먼저 채우는 걸로 할까요? 태현이거 적은. 내게 제일 적. 아니, 경 거부터 그럼 범경 거부터 어. 범경 이렇게. 촬영 어땠나요?